자, 근데 핸드폰 화면이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려고 하면 자, 이 한쪽 케이블은 어디? 핸드폰 그죠? 한쪽 케이블은 핸드폰 그죠? 나머지 한쪽 케이블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PC 그죠? PC에 꼽습니다 네. 됐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끼우면 되겠죠? 그죠? 네, 끼우시면 되고 이제 이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OBS를 위에 켭니다 OBS OBS를 나중에 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네. OBS를 켭니다 자, 장치를 다 연결하고 OBS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 켜놓은 상태에서 자꾸 끼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켜놓은 상태에서 끼고 해요 저는 이제 세팅을 하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니까 오류가 덜 발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어떻게? OBS는 항상 맨 마지막에 켠다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소스 목록 있죠, 여러분? 그죠? 빈빈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소스 목록에서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비디오 캡처 장치죠? 네, 비디오 캡처 장치죠, 그죠? 이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새로 만들 거니? 아니면 기존 거쓸 거니? 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기존 걸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기존 장치가 했던 분들은 비디오 캐쳐 장치 2가 미리 있겠죠? 기존 장치로. 그죠? 있는 분들은 기존 걸 쓰셔야 되고요. 그죠? 없는 분들은 새로 만들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처, 처음에 할 때, 수업할때 기존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놓으신 분들은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왜? 이미 사놨으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없는 분들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됐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것도 나오나요? 그럼 제가 좀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잠깐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잘 보이세요? 그래서 내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안되시는 분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테니 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냐 그러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요게 그대로 촬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쓰려는 목적은 뭐냐면 예쁘게 찍으려고 하는 거죠. 예쁘게. 그래서 이 카메라 앱을 안 쓰고 뭘 쓴다고 여러분? 유라이크. 이해 되시겠어요? 자, 이걸 카메라 앱을 종료하고 그때 받았던 유라이크라는 앱이죠. 유라이크. 유라이크라는 앱을 실행합니다. 유라이크. 그죠? 유라이크라는 앱이 나왔죠? 됐나 요 여러분? 그럼 저를 잘 보셔야 돼 이제 요거 저를 잘 보세요. 자, 잘 보면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죠, 빈 시커먼 공간. 여기 시커먼 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 시커먼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트키, 키보드에 없으면 알트키죠? 알트키. Alt 키, 키보드 에 보시면 Alt 키죠, Alt 키, Alt.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공간을 쭉 누르면 이렇게 사라져요,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Alt 키를 누르고 쭉 당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트클릭 누서 위에서 요 메뉴 부분 있지? 메뉴 부분. 메뉴 부분을 요렇게 없애버리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올려서 메뉴 부분을 없애버리시라 메뉴 부분을 이해 된다, 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면은 딱 메뉴가 사라지고 나만 보이겠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저만 보일 거 아니에요? 저만.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자, 일단 저를 잠깐 보세요.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저 일단 보셔야 돼. 일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요, 어쨌든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지금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잘 보이게 해주려고 하다가 괜찮습니다. 낚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네.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네. 올릴게요. 그죠? 네. 안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돌려야 되겠죠. 그지 돌려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누르고 왼쪽에 보시면 변환 이렇게 나와요. 변환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되어 있죠. 자, 다시 이 사진이지 사진 클릭하고요. 사진 영상을 클릭, 이유라이크를 이, 클릭, 이 화, 보이는 화면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변환. 거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요. 그죠? 돌렸죠? 그죠? 자동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돌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사이즈를 늘리면 되잖아요, 사이즈를. 이렇게. 그죠? 크기를 늘려서 보면 제가 지금 좀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응? 제가, 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하얗게 잘 이쁘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녹화를 하게 되면 좀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장면포에서 요거 있죠 요거 이거 대신에 이거는 눈으로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지금 했던 비디오 캡스 장치에서 기존 추가해서 2 있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 이 녀석을 갖고 오는 거.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같은 방법으로 줄여요. 이렇게요. 같은 방법으로. 그죠? 같은 방법으로 줄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이 뭐예요? 돌려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예쁜, 그죠? 화면으로 오른쪽 얼굴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이 카메라, 정면에 보이는 이 카메라가 아니라 이 카메라로 내가 오른쪽 하단에 나오게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처럼 풀 사이즈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자그맣게 나오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찍을 수 있겠죠, 그죠?